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번 정권 들어서고 여러가지 완화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똘똘한 한 채보다는 똑똑한 두 채가 더 완벽한 전략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맞게 여러 전략들까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자, 이번에 공식가격 공개가 됐죠.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공식가격 현실화율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비율까지 적용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재산세, 종부세 얼마나 내야 되는지. 이걸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더알 수가 있어요. 정부가 의도한 바 대로 거기에서 가장 유리한 구조가 어떤 구조냐. 문재인 정권만 하더라도 1주택자가 가장 유리했습니다. 보유세 가장 덜 내고 2주택 늘어나는 순간부터 보유세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근데 이번 정권의 완화세가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종부세 시뮬레이션만 돌려봐도 그래요. 이번에 1주택자보다 더 보유세 감소 효과가 크게 나온 게 바로 2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똘똘한 한채 시대는 갔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음 성장 사이클을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자산 성장으로 가져오려면 거의 무조건입니다 똑똑한 두채로 가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두채가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구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똑똑한 두채를 운용할 수 있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매주 진행하는 강의 신청하시려면 하단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전국의 공동주택 공식가격 인하율이 18.61%였는데요. 서울 전체 평균을 보니까 17.3%로 나왔고요. 진하게 파랗게 색칠이 된 곳이 20%가 넘게 하락한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 이 노원, 그리고 송파, 이 지역이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강동, 도봉, 그리고 동대문, 성북구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외의 지역들 보면은 생각외로 덜 빠진 지역들, 용산, 가장 적게 빠졌거든요. 8.19% 하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양천 강서 지역도 19% 이상 빠지면서 좀 많이 빠진 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노도강이 많이 빠졌는데, 부근과는 덜 빠졌어요. 14, 13, 요 정도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 강남 3구도 서초는 10% 빠졌죠 근데 나머지가 많이 빠졌어요 자, 서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예, 빠져 있죠 아마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서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덜 빠지면서 공식가격도 예, 10% 밖에는 안 빠진 걸볼수 있고 그 외에 이제 강남이나 송파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많이 묶여 있잖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큰 것으로 예,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가격이 20% 이상 빠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유세가 거의 여러분들이 30% 이상 인하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말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또 공시가 현실화율 이런 것까지 고려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가 거의 30% 이상은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은 상당히 많이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뭘까요 자, 바로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말기로 가면 갈수록 보유세 부담이 거의 뭐 1.5배, 2배 수준으로 올라갔잖아요 뭐상한도 위로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1년이 지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게 만들었거든요 억 단위로 보유세를 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하가 되는 것이고 이억 단위로 보유세 부담이 너무 되니까 이 물건을 던지거나 물건을 반전세로 돌리거나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거든요. 시장 구조가 거기에 또 적응을 한 거죠. 보유세가 올라갔는데 따라 적응점이 또 나온 건데 그게 반전세의 증가, 전세, 월세화에 또 일조를 한 것이고 두 번째가 금매물의 출현, 이 매물들을 조금 내놓는 거죠. 못난이를 처분하는. 그래서 이 소권 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모양새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똘똘한 한채 쪽으로 그러니까 주택 보유수를 줄이는 쪽으로 수요자를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1주택자가 가장 좋다. 예, 그 문재인 정권 때는 1주택자가 가장 보유세를 적게 내고 가장 큰 자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절세 효과도 크고 자산 성장폭도 크다라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요자가 똘똘한 채로 물리니까 상급지에 대한 인기는 많아지고 하급지의 인기는 떨어졌으니까 근데 모든영원한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지향하는 정책과 거기에서 가장 유리한 구조를 빨리 파악해야 여러분들 자산성장에 도움이 되지 그냥 그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계시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번에 공시가격 인하를 보시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종부세까지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세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감소효과가 가장 큰가? 여전히 1주택자가 아니거든요. 이주택자가 가장 크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23년 재산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 자, 이거 보시면 은첫 번째 중요한 게 1주택자라 할지라도 단독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일 때이 감소효과가 컸다라는 거 10% 이상 차이가 났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가 그 중에 2주택자가 이번에 감소효과, 보유세 감소효과가 가장 컸다. 거의 70% 정도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예, 그동안 그렇게 부담됐던 그 보유세 특히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감소한다면 라 이제 물건을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자, 아, 3주택도 예. 3주택 이상자도 지금 절반 이상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시뮬레이션이.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금매물이 전처럼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1주택 구조가 붕괴된 거예요 이거는. 다주택자 아, 예. 부담이 크게 줄었다. 보유세 부담이. 그러면 오랫동안 유지하는 체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처럼 기조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솔토란 한채 시대에 갔습니다. 여러분 자산 성장하려면 1주택자로 부자 절대 못 됩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만들어낼지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사이클 만났을 때 여러분들 자산이 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자, 결국에는 이 2주택자, 3주택자가 지금은 1주택보다 감소효과가 크게 나오긴 하지만 워낙 2주택, 3주택자가 그동안 중과에 또 많이 냈기 때문에 감소효과가 큰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산 금액과 주택수를 잘만 맞춰서 운용하면 은 중과세율 없이 똑같은 동등한 1주택자랑 동등한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 자산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공동명의 있으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 과표 기준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3주택 이상이어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부의 이 방향 보유세 방향에서 보면 가장 큰 수혜는 2주택자다. 네, 2주택은 왜냐? 이 가액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없어졌거든요 유세까지는 이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이 아파트 보유자들은 이주택자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중과세율이 없어지면서 크게 감소효과 자 그리고 여야 주택분 종부세율 합의안 보시면 이제 1세대 1주택 공식가격이 이제 12억 공제금액이 종부세 12억까지 공제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아까 말했잖아요 공동명의로 무조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공제가 6억에서 9억, 9 플러스 9는 18억입니다. 여러분들 18억, 무려 6억 차이가 납니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 18억원. 네, 나오죠? 자, 지금 이전에 우리가 많이 냈던 작년까지 많이 냈잖아요. 자, 보시면 이게 많이 낼 수밖에 없던 게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3주택부터 다주택자로 취급을 받죠. 그러면서 더블이 돼요. 중과세율이. 그냥 0.1, 0.2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두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0.6에서 3.0이 1.2에서 6.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낼 수밖에 없고 뭐억 단위로 숨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중과세율이 2주택까지 폐지된 것뿐만 아니라 내렸어요. 일반 세율도. 0.1에서 0.4. 네, 그래서 0.5에서 2.7입니다. 중과세율 없어지고 일반 세율로. 자 그리고 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그러면 일단 3주택자 이상이어야 돼. 3주택 이상이고요. 그리고 과표, 합산과표가 12억 초과. 그러니까 여기 구간인 거지. 여기 구간인 거예요. 여기 1.3구간. 여기가 이제 2.0부터 5. 그러니까 기존에 3.6이었는데 여기서도 1.6이 인하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1%가 완화돼서 5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과세율조차도 인하되었다. 그리고 이 과표가 12억 초과라는 것은 공시가로 따지면 24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시세로 따지면 35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엔 이 가액 기준만 여러분들이 잘 가이드라인을 맞추면 주택수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1주택자 아예 고가 부동산 똘똘한 차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다음 성장 사이클 이 나왔을 때 얘가 물론 오르겠지만 다른 이 가치 변동의 큰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진 사람한테 수익률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때 주택수보다는 가액이 이제 중점이 됐었고 고가의 주택자와 동등한 중과 없이 여러 채를 운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이 패러다임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다음 성장 사이클 나왔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산들을 지금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지금은 이 1주택이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 이미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완화되고 정책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서 자산성장에 유리한 구조는 이제는 부부공동명의를 활용 적극적으로 하셔서 공제 18억을 운용하시고 그 다음 2주택이나 다주택 가액의 기준을 맞춰서 주택수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35억 시세 정도 중과세율을 회피하면서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게더 통장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요 2주택 전략입니다 일단 1주택자 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갈아타기를 고민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건 패러다임이랑 맞지 않아요 지금 패러다임이랑 그래서 이제 갈아타기 여러 쉽지 않습니다 하락기에 갈아타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일단 본인 주택 매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이번 공시가 하락과 이 시뮬레이션 결과 오늘의 영상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아 지금은 매도하는 타이밍이 아니구나 다음 성장 사이클을 기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1주택 거주하시는 분은 그대로 거주하시고 네, 갈아타기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거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1거주 1투자 전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아타기보다 다음 상승 사이클에 유리한 구조를 내 안에 전략을 세우셔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1. 거주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주택. 1. 투자가 중요하겠죠. 이 투자는 여러분들 기존 아파트로 하시면 안 돼요. 투자는 우리가 대출 받아서 운영하나요? 아니죠. 전세를 무조건 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가 어떻죠? 붕괴가 됐죠. 좋은 지역일수록 더 전세가 를낮습니다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투자에서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수익률을 역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지금은 무조건 재개발과 재건축 쪽으로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치 변동에 큰데 배팅을 하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지금 가격보다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중공이 되는 그 과정에서 가격이 성장하면서 한 배, 두배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아파트 어때요?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두 배에서 세배 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개발로 투자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유명한 지역들 지금 재개발 투자를 그때 당시에 똑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두배세 배가 아니에요 지금 더 많이 올랐어요 다섯 배 일곱 배 정도는 올랐습니다 지금 다른데 투자할게 없어요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재 재만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더 쉬워진 거죠 이런 장이 오니까 자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어, 돈이 많으면 시간을 땡겨 오시면 되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 부가연이나 뭐 노량진 그리고 뭐 한남뉴타운 이런 데다가 성수뭐 이런 쪽에 투자하시면 돼요. 돈이 많으시면. 근데 자본이 적으신 분들, 예, 갈아타기 어떻게든 조금 뭐 3억에서 5억 보태서 갈려던 분들은 그 3억, 5억 이하의 금액이시다 하시면 어떻게든 자본을 줄이고 예,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자본이 적어진 만큼 시간을 들이는 투자. 예, 그래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도 더 좋은 게 지금 서울의 상급지의 초기 재개발이 딱 트고 있습니다. 모아타운과 역세권 시프트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들 보면 거의 좋은 지역들은 뭐 4억, 5억 들어가지만 용산은 뭐 4억 이상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 중급, 아까 제가 자본이 있으신 분들 노량진 뉴타운 얘기했잖아요. 노량진에도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의 시간을 좀 드려야겠지만 2억으로 끊을 수 있는 투자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노후도와 여기서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억 내로 투자할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뭐 강동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상급지, 서울의 상급지도 2억이라는 금액 내에서 할수 있는 곳이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거. 제가 이것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이거 1시간짜리 강의입니다. 자 앞으로 재건축 진행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용적률 180, 이게 아니라 이제 200시대로 넘어가는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재건축 예상할 수 있는 단지들, 지분,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자, 앞으로 여기에서 금이 될수 있는 물건은 소액으로 할수 있는 물건은 재건치고 비싸잖아요. 소액으로 할수 있는 건썩상 바로 오래된 단지 내 상가입니다. 자, 여기서 입주권을 예상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다본이 되고 두배세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배율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이 하락기니까 이런 초기재개발, 초기재건축 시장도 여러분들 작은 자본으로 가능한 거예요. 뭐 1억, 2억 정도로 충분히 할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이 공시가격 하락과 맞물려서 이 보유세 하락 예, 이제는 주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가액이 중요한 거고 3주택이든 4주택이든 5주택이든 이제 시세 35억이 안 되면 과표 12억이 안 되면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가 1주택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하락기에 매도할 타이밍이 아닌데도 보유세 때문에 매도하는 물량은 이제 없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보유세가 감소하면 싸게 팔 이유가 하나 감소된 것과 같으니까 또 시장에는 그런 방향으로 예, 물량이 감소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똘똘한 한채 시대는 같고 똑똑한 다주택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토요일날은 강의를 안 했는데 토요일날 강의 해달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격주로, 격주로 토요일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는 이제 토요일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이 하단에 고정 댓글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 주제는 아까 말했던 지금 이제 현명한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 투자적으로 현명하게 내가 할수 있는 투자법 그리고 종목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억 2억 소액으로 할수 있는 이 초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전략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실 분은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